아니 그레이트 어디서 계속 세고 있는 거야 미치겠네. 아니 한개 나오고 두개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. 완전 짜증나네. 아 진짜. 아니 중요한 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겠다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라도 하면. 널 개선을 할텐데 못하니까 근데 아마 모르는거면 따닥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3,4,5 점은 너무 빨리 쳐가지고 그레이 그래 나온 것 같은데 안 나왔으면 다행이다 아, 왜또올 퍼펙 아, 닌거 같냐 존나 불 아, 하네 제발 아, 좋아. 아, 그래서 대체 어디서 틀렸던거야 아, 이까지까 뭐 아, 이거 또올 법이야. 아, 거